비닐하우스 수선작업 중경마귀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농업작업 안전재해임으로 유족유료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법 2016나 3740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과 망인이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여부 구활동 일지에 따르면 망인에게서 통증, 외상, 의식장애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권양대학교 부여병원은 경막 위 출혈이 추정된다는 진단을 하였고 이는 망인이 골절 및 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상당한 충격을 받아 외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 E는 고무바가 끊어지면서 머리를 맞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B는 고무바가 끊어져서 넘어졌다 머리에 조금 혹이 나왔다 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망인은 별다른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농작업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머리에 골절 및 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외상을 입었었던 것으로 볼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요양급여 내역서에 의하면 사고 이전에 머리의 외상이나 뇌출혈 등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수술을 받은 직후 뇌압 조절 실패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진단을 받았으며 뇌내출혈의 후유증, 기타 마비성 증상이 원인이 된 악액질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2년 4월 11일 비닐하우스의 고무발을 수선하는 보수작업을 하다가 머리를 다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쟁점 나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수작업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닐하우스의 고무바를 수선하는 보수작업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농작물 재배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고추재배를 하는 비닐하우스를 수선하는 작업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시설에 해당하며 농작물 재배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에 작업을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따라서 비닐하우스의 수선은 이를 신축, 중축, 개축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농작물 재배 시설을 수선하는 작업은 농작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닐하우스의 보수 작업도 이사건 약관에서 정한 농작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곰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